111강 째입니다 153문 은혜의 방도 첫번째 두번째 네, 첫번째 두번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해서 오늘 앞에 부분을 조금 복습하고 <웃음>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6절로 38절입니다 <웃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로 38절 <웃음>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매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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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림이 리거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신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웃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느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아,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신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웃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게요 <웃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아지 아니하고 너희 아, 아는 바에 이 손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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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웃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 피할 길을 내셨죠. 그게 이제 은혜의 방도인데, 그 은혜의 방도에, 에, <웃음> 내용은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보았듯이 이제 복음 강설과 성례와 또 <웃음>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복음 강설과 성례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방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냥 성경 우상주의가 돼가지고 성경 자체를 높이고 어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어떤 뭐 지위도 확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그 성경의 이그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 쓰인다고 할 때는 그 분명한 전제된 내용이고 누려가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전제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되죠. 그리토 안에서, 영원전에 이제 그리토 안에서 세우신 구속의 경륜에 따라서 이 역사 속에서 그 구속 개시의 역사를 차서 있게 펼치시다가 이제 그걸, 어, <웃음> 완성하셨고, 성신으로 그걸 깨우쳐 주시는데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마땅히 나올 때 이제 그게 어 거기 그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안에서 믿음을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공부해서 알잖아요. 로마서가 뭡니까?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 놓고 그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아브라함이 대망했고 어 이제 그리스도가 성취한 그그 의를 믿는 믿음 <웃음> 그것으로 이제 의롭담을 받고 이제 그 안에서 부르심과 또 영화로움까지 어 <웃음> 말이죠. 그것을 누려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전제되어 있고 세상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사단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항상 전제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때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취해가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그렇게 취해가는 것이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얼마든지 안살수 있어요. 공식으로는 알고 있죠. 정보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그걸 그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의 또 다른 면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또 다른 면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칭의와 성화를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이지 협력이 아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 또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이중은혜인 거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방도를 쓰셔서 우리를 구원, 이 죄와 죄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도를 세워 놓,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 그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웃음> 그것을 더 받아 누릴 만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큐 우리의 뭐 외모 그것 때문에 더 받아 누리고 어, 뭐 우리의 능력 때문에 더 크게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전서의 앞 부분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냐? 다 주로 말 말미암고 그. 주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교회가 그 아볼로판이 뭐바울판이 게바판이 그리스도판이 이렇게 갖고 싸웠잖아요. 외모 가지고 싸웠거든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은혜 방도를 받아서 누리면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교만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만에 <웃음>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뭐더 받을만하고 더 능력을 발휘할만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없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방도를 누려갈 때 수단을 은혜의 수단을 누려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을 때그 다섯 가지 내용. 그게 그런 뭐 이제 그 최소한 축약해서 다섯 가지 내용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거고 내내 내,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 고 나의 지혜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성신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교회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그게 은, 은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방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해쳐나가는 거죠. 근데 각 사람에게 성신께서 고린도전서 1 2 장에도 나오지만 성신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어요. 성신이 주신 거라고. 성신이 주시니까 자기는 받은 만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웃음> 겸손하게. 받은 만큼. 받은 만큼 겸손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고린도 전서 1장 31절인가 그, 그, 그 말이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러죠. 고린도 후서 10장에도 나오지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주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니까 주님 주님만 높일 수밖에 없죠. 이 주님을 높여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지. 그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도요, 그거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은혜의 방도가 은혜의 방도를 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오전 강설처럼 한가한 사람이고 나중에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 오직 오직 그리토의 은혜를 성신으로 알게 하신 거죠. 하나, 그리토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게시로. 그, 그걸 성신의 능력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 그렇게 해야 은혜의 방도를 제대로 쓰게 되고, 이제, 겸손해지고, 또, 그래야, <웃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 그 영광되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알지 못하는 그 그런 사람은 이제 마땅히 알,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도 그동안 삶으로의 그그 그 삶의 행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꾸며서 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줄까? 그게 뭡니까? 그게 잘난 척이에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 열등. 몸 그걸 몸 하루하루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런 것처럼 꾸민 그게 잘난 척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절대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거, 내 아들, 뭐, 아들이 뭐 했다, 뭐. 내가 뭐, 차가 뭐, 어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그런 얘기도 주의한다고 해요. 세상에서 조금 덕성이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뭐, 다 주님께 받았으니까, 다 주님의 은혜의 방도로 세상과 육신과 사단을 이기고 나가는 거니까, 절대 그걸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죠. 그리또만 자랑, 주한에서 그리도만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그, 그 근본적인 그,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못 벗어난 거죠. 내가 좋아서 해야지, 좋아서 해야지, 그게 진짜 열,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봐줘서 해, 하는 거면 이게 인격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요. 그런 게 이제 늘 가짜, 가짜 모범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짜들은 항상 꾸며. 꿈이에요. 이 진짜는 꿈일 필요가 없죠. 그냥 살아가면 되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방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니까. 그게 그게 좋으니까. 그거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디는 심정이 있으니까. <웃음> 일반적으로도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남들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을 나도 똑같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괜히 고민하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자의 심리가 어떠해야 되는가? 진짜 매임에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 있는 건데, 매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은혜의 방도를 잘 믿음으로 누려가려고 하는 사람. 결코 잘난 척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씨름하지 않다 약한 데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죠. 에?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아 오직 주님이 강하시다.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나는 참 불이하고, 악하다. 그게 약한 게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구원을 하시지만 우리를 그 우리가 그 주권적인 구원 사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도를 예드셨는데 그게 회개와 이거 그, 그 말씀을 통한 회개와 믿음이라 또 성신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거. 말씀과 성신이 함께 사역을 하는 거요 그냥 개혁주의 공식. 그 인식 원리로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걸 누려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와 믿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것도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른 쪽 면이지 신인 협력 차원에서의 그 회계의 믿음이 아니다 21절 아까도 읽었지만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계와 예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는 바울사도가 3차 선교여행전도여행을 마치고 보통 전도는 전도는 국내 전도를 전도라고 하고 해외 전도를 선교라고 합니다. 해외선교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약속된 언어인데 아무튼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현상을 전달하고 그 후에 로마 교회를 들러 소바나로 갈 말씀을 전할 생각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로마서를 어디서 썼죠? 로마서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 고린도 떠나기 바로 전에, 3차 전도회행 끝날 무렵에, 그게 연도가 이제 보통 58년, 56년에서 58년 사이라고 하는데, 이제 58년 정도, 어.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56년, 55년, 56년까지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중요한 건아니고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로마 성도들한테 내가 그 소반하러 갈 거다. 너희를 거쳐서 너희를 거쳐서 소반하러 갈 거다.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린도, 이게 본인이 소원이 있는 거죠. 땅끝,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거예요. <웃음> 그 얘기, 그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제 밀레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3차 전도행 중에. <웃음> 여기 이제, 저기, 3차 전도행 지도가 있는데, 저기 여러분 잘안 보이실 거예요. <웃음> 터키, 저 서쪽. 그, 에베소, 중간쯤 끝이, 그, 그니까, 비시대 안디옥에서 곧, 곧바로 서, 저,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그게 에베소 지역이에요. 옛날 항구였는데 지금은 메꿔져가지고 이진밀이 항구가 됐는데, 그렇게 이진밀에서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면 그,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 조금 아래 그, 쪽 서쪽으로 그 바다에 있는 게 밀레도예요. 밀레도. <웃음>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도 에베소를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하고 이게 왜 실패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 성신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다 그랬죠. 16장에 아시아로 가는 걸막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저 본도 비두니아 지역으로, 터키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막으셨다. 그래서 에베소를 못 들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려, 돌려서, 이제 고린도로, <웃음> 이제 저, 저, 저, 저 뭐야, 빌리포대살로니가 전, 데살로니가, 그, 저기, 베레야 뭐, 이렇게 아덴, 루에서 아가야, 그 고린도 지방까지, 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2차, 그게 2차 전도 여행인데. 근데 3, 그때 이제 그 에베소의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못했다. 그 에베소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할때 이제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근데 그 고쪽이 음. 다 소아시아 지방인데 거길 성신께서 막아서 못 갔던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에 마침내 에베소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3년이죠 3년 여기 이제 여기 강설 중에 나오는데 3년 동안 거기서 선교 본부를 두고 사역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이제 거기서 왕래하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던 거죠. 그만큼 에베소가 사도에게 중요한 활동 거점이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한 것을 장로들에게 알려서, 이들이 사도가 전한 말씀 위에서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도록, 특별히 사도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양대를 빼앗아가는 일이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런 일에 관해서 신신 당부한 것입니다. <웃음> 2차 전, 1차, 2, 2, 2차 전도 여행 때는 고린도 가서 이제 제일 오래 머물죠. 1년 6개월 정도 머물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는 3년 정도 머무른 거예요. <웃음> 그것이 이제 사도행의 20장 28절로 3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참 아, 흉악한 이리가 하는 행태가 나오는데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 그리또를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좁게 해 자기 사상을 좋게 이게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아까는 그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말 은혜 거하라고 은혜 말씀께 부탁하는 거잖아. 여기서도 은혜 말씀에게 부탁하는데, 그 아까 비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내, 내 나를 쫓으라 내가 가르친 그 사, 생각과 사상 가운데 들어와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요. 여기서도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쫓게 하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진리를 살짝 비틀은 꼬 왔다 진리를 살짝 비틀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고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살짝 고운 얘기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건복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형통한다. 이런 게 살짝 고운 얘기예요. 뭐 자식이 잘 되고, 뭐 사업이 형통하고 이런 게 살짝 고운 얘기라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 받고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그게 꼬아버려가지고 반쪽 부분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러고 이제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세력을 형성하게. 그 귀에 즐거운 말, 아주 그냥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그 좋, 좋습니까, 마음으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다 도망가고,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어그러진말 하는 사람들은 살짝 꼰 얘기하는 거예 그런데 이제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잖아요. 다른 거 이길, 그 거짓 선생이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2차 전도행 때, 거기 가서도 보면, 베,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그렇다 는걸 확인하고 좋아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늘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니까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가? 그게 그리스도인가? 오직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게 믿음인가? 그게, 그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뭐 오대 스크오 솔라라고 하잖아요. <웃음> 다섯 가지. 아무튼 그 이제 은혜의 말씀 그렇게 부탁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는 장로들이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에베소 성도들을 원수들의 공격에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교회의 그 사역자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자의 생명이죠. 그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웃음> 이 사도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 고백서에 언급된 증거 구절도 그 부분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자비량, 자비량, 사도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웃음> 늘 고린도 전에도 봤지만 연약한 자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내가 고기 안 먹는다.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도 나오지만 교회를 염려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아 내가, 내가 뭐 내돈내산이라고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인데. 이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뭐 마음대로. 입고 뭐 쓰고 다니는데 뭐 못해. 그게 신자로서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가 아니죠. 자기 잘 챙겨서 자기 변화 불리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죠. <웃음> 아무튼 온갖 어려움을 다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웃음> 하나님의 모든 뜻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했는데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뭐 e c o n o 라고 김홍전 목사님은 그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셨는데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말 사전의의미예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로 "경륜"이라는 말, 예,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다스림을 보여 주시는 거예요. 경영을 "경륜"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교회와 신자에게 유익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모든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뭐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우리나라 그 저기 이순신 장군이 그외군들하고 싸울 때뭐 어떤 말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해갖고 유명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살 것이라고. 일반은 좀 가운데에서도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웃음> 하기엔 뭐 그때 다 이순진 장군이 외군에게 패해가지고 다 잡혀먹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한국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과연 모르죠. 그런, 권능의 왕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그런 일들도 있게 하시는 건데. 아무튼, 우리 신자로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죠. 자기라는, 그리 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그걸 모르는, 자존감이 없는. 그 그에 대한 자존감 가치관이 없으니까 옛 사람의 자존감 가치관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이게 발성 기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로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을 그그참 의미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 되고 성신께서 알려 주셔야 그 자기 부인을 안 자기 십자가를 지는 소리도 안그 똑같은 한국 말로 이 발성 기관을 통해서 듣, 듣지만 그게 은혜의 방도로 쓰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 그냥 아니면 그게, 그게 나를 구동시키는 에너지원이 된 것이 아니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의 뉴스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뉴스거리. 뉴스, 뭐 우리가 TV 보면 뉴스 보고, 아,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대 하는 정도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 요, 요, 바로 이웃집에서 난리가 나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도 안 하잖아. 이 옆에 무슨, 뭐, 큰일이 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데 전세계가 들썩거리는데 우리나라가 그뭐 국회의원들 별로 없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인류에도 없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진짜 자기라는 걸 알고 진짜 뭘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면 진짜 이 언어를 주, 주의해야 합니다. 생각도 주의하지만 언어도 주님의 언어로 중생한 언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다나다 다 안다고 하고 절대 꿈쩍하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요 그건 은혜 의 방도로 쓰지 않는 거. 사도가 말하는 회개와 믿음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두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다이 구원의 서정을 일단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은 그 윌리, 윌리암 포킨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그 황금 사슬, 골든 체인이라고 그걸 성경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그건 한참 지금 몇 세기에요? 17세기. 예, 지난 후에 정리된 내용이죠. 그, 그런 구원의 서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웨스민스터 표진문서에서는 이 둘에다가 양자로 사으심을 포함시키는 입니다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구원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회개와 믿음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대우림문답 76문과 72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72문.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한 구원의 은혜인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회개와 믿음이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 먼저 나왔는데요 두 문답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겁니다. 믿음은 의롭다 하심과 직접 연결되어서 설명이 되고 회개는 거룩하게 하심과 직접 연결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둘다 성신과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라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너희가 성신이 아니고, 성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데, 고린도 전서에 나오잖아요. <웃음> 그, 성신이 아니고서는, 뭐,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신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신을 의지해야 돼. 그게 그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웃음>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에 구원 얻는 이 복된 사실이라는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믿음과 회개가 동전의 양면이다. 아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할 때에는 이방인이 우상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주 예수 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표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설명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고백서의 순서와 바뀐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교리에서는 물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대대로 엄격하게 표현합니다만 성경 저자는 좀더 자유롭게 믿음과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웃음> 사실상 신조에서도 믿음의 내용이나 회계의 내용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의 일부분만 봤는데 그 나머지 내용도 보죠. 72문, 7 2문 그걸 다시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성신과 말씀으로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신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써 죄인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스스로나 다른 피조물로서는 자기의 상실된 형편에서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그 다음 76문답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구원의 은혜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에 의해 죄인의 마음에 일어난 아 이게 반복됐네요 이로써 그는 그 자기 죄의 위험과 또한 그 누추함과 가징함을 보고 깨닫고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보고 인간의 죄된 성향을 다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합력할 게 있으면 주권적으로 다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그리토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표시합니다. 아, 사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토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것은 교회와 신자의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은혜의 신 그리토를 믿고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한 대여리문답의 내용을 빌린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자기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그리도의 공효를 의지하고, 자기 죄의 위험과 누추함과 가징함을 깨달아서 돌이켜 그리도의 생명으로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내 그냥 옛사람의 습관, 방식, 그 일반 법칙을 따라서만, 그, 사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가. 민감하게, 아니, 습관적으로 뭐 병원 가고, 습관적으로 뭐뭐 뭐 세상 뭐 법칙대로 안 살면 큰일 날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웃음> 늘 성말씀과 성신, 성신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스도와 성신이 곧새 언약의 요구 아닙니까? 견손이 자기가 홀수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토의 공여를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여 그리토를, 그리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토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보이고, 그리토가 보이는 거죠. <웃음> 물론 음, 오직 은혜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효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이 모두 은혜에 속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동시에 성신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계이기도 합니다. 회계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회계의 은혜는 성신과 말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교회에서 이 은혜를 입, 얻고 거룩한 교회로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례 세, 세례와 성찬인데 성, 성,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가입되고 성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온전한 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교회 아까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했을 때에도 사도가 전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제 교회 속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 말이라는 것이에요. <웃음> 내가 믿고 회개합니다만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로서 살고. 세상을 등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까 여기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웃음> 그리토께서는 주님의 몸과 지체 성신을 부어주시고,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웃음> 말씀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시고, 그 일에 우리를 주님의 지체로 쓰십니다. 세 사람으로 산다 할 때, 혼자 뭐 열심히 뭐 신앙, 수양을 하고, 종교적인, 그 행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하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김홍전 목사님그 얘기를 아주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님이 지체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다는 말의 실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고 그리토를 민노라 하면서 그리토의 지체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또한 실로 낯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신은 강단에서 그리토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그 복음이 실현되게 하십니다 성신께서 가마하셔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 교회가 지체로서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각 각자가 받아서 <웃음> 그 복음이 실현되게 하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로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을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오전 강설하고도 많이 연계되는 게 있어서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